그 촬영 분량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없어 야, 그... 내가 봤을 때 16개 다할것 같은데 도전! 가자 하나, 둘, 셋셋뒷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야, 스태프들 다 저녁, 저녁 약속 다 놓으세요 형아, 이리 와라, 한판 하자 야, 탈하자. 이렇게 프리하게 준다고? 네, <목소리> 준다고? <목소리> <야>, 막히어막히어 <막뚜어. 목소리> 짜라란 대왕 테니스 동메달이 있는데 동메달리스트가 있는데 지금 빡빡, 빡빡, 빡빡, 빡빡, 빡빡, 빡빡 빡빡, 빡빡, 진짜 빡빡, 빡빡 다 잘했어 우리가 잘못했어, 제가 잘못했어요 잘했어, 내가 잘못이야 내가 잘못이야 가 자, 제가 기가 막힌 걸로 하나 뽑아드리겠습니다 진영, 믿을게요 믿으세요 자, 시작! 빠른 세 번째 테니스 진짜 아깝다 여기에서 맞아, 아까웠어요 아쉬웠지 마 자, 하나, 둘, 셋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야, 뭘까요? 이거 이거 아까 선 넣고 맞추는 거 이게 뭘까요가 뭐야? 이게 뭘까요? 야, 너무 어려운데? 아 이거 진짜 어렵다 미안다 얘들아 이런 거는 내, 내 생각인데요 이런 거는 태형이가 맞추는 사람 해야 돼요 오? 태형이가? 네, 태, 왜냐하면 우리 안무를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게 얘라서 그러니까 다섯 명이 어려운 아, 거 같긴 하 동작을 좀 나눠서 해야겠네. 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해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정아 뒤로 하겠습니다. 비영. 오케이. 보디가드, 내가 할게. 오케이, 슈가. 나머지는 동 동작. 동작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신. 있어. <웃음> 어. 넌, <웃음> 너네, 너네, 너네, 는거 따라 해. 오케이. 난 난. 아니야 이, 이거 최대한 나눠서 하는 게 좋아. 안 앉아주세요. 자 어, 하나도 안 보여. 나 준비했으면 우리 도전 외치고 시작합시다. 네. 하나 둘셋 도전. 자, 갑시다. 태양 시간 선물들 멤버를 퍼트고 순다 팀원은 될게. 오케이. 내가 네, 네, 진짜 잘할게. 나 잘할 다른 거할수 없어. 지금 좀 네, 네. 퍼질까? 근데 이거 뭐 똑같은 자세가 중복이 되서 상관없어. 여러분, 네, 우리 할수 음. 우리 우리 서로를 믿읍시다. 아, 우리 단합으로 가야 돼. 우리 잘하잖아. 그럼 우리 어, 잘 모르지면 우리 댄스 팀이에요. 잘잘 <웃음> 모르지. <모르시면>. 하나 둘 <웃음> 셋. 아이건 아. 이건. 아. 모르겠다. 뭐 오케이. Okay. 아니야. 할수 있어. 이거 이거 나 이거 바로 될것 같은데. 오케이. Okay, 자. 자, 하나. 하나. 예? 예? 이게 순번대로 어, 있는지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되는. 아, 근데 이게 좀 음. 그렇다. 네, 이쪽이구나. 어, 야. <웃음> 아유, 아, 야. 아, 자. 아, 그래 있어야. 그래 있어야 돼. 가 얘가 몸 인식만 하면 돼. 어, 좀 진짜 좀 그런. 야, 그런... 너네 어, 무슨... 그 파트 아닌 거 아니야? 좀 컨펌만 해 I c 그냥 다 동시에 같은 자세를 취한 거야 I c a n 다 h a 소 e a m 고다 다른 자세를 취한 거야 다 a v e a musical. I c 아어렵 have a musical. I c 어 n t have a musical. 그 c a n 를 have a musical. I can't have a musical. I c a 소치만 보고도 알수 있는 거 와, 대단한데? 괜히 멤버가 아니구나. 아이 이거 어렵다. 너무 어렵다. 아, 우 이거 잘못했다. 25초 남았습니다. 진영은 나안 만져도 돼. 진영 은 몰랐어 아, 그냥. 이영아. 자누 이거 뭔가 진짜, 벤처 같은데? 자 아직 아직 정답을 확실 확 정답 딱 얘기해 줄게. 이영아 아니야. 이영아 아니고 지금 너가 이거잖아. 야 되게 그럴 듯하다. 자자 자, 하나 둘셋 하면 출발하겠습니다. 아, 야, 펴 어렵다. 어렵다. 하나, 둘, 어려워. 셋. 이거 내 하나. 넘었다. 천천히 얘기해. 답은 너가 생각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얘기하면 돼. 아, 나 이건 된지 전 같은데 이거 틀린 거 같아. 아, 진영이 아. 자기 파트인줄 몰랐어요. 일단. 아, 아 이게 네. 내 파티였구나.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구나, 이거. 나나 이거 했어, 이거. 다 어깨 잡거나 그러면은 그러니까. 알수 있었어. 그러니까. 아, 나 생각으로. 모든 게 궁금해 하솔되인줄 알았어. 그 다음 나나 나 해볼래, 나 자, 자, 정국이가 맞추고, 이거는 어디가 어. 피해요? 안 잡았어 자, 하나, 둘, 세. 셋 도전 뭐야? 아, 이거 어렵다 자 네. 자, 됐다 아, 사면 요 아, 이걸 어떻게 맞추냐? <웃음> 아,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어떻게 아 이거 할수 있어,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진짜 할수 있어 아니, 이게 난이도가 어려워 야이못 맞춰 이거 게임이 잘못됐어 이거 <웃음> 아, 내가봐도 게임 잘못됐어. 어, 우리 저국을한판더 하라구만 게임이. 한판더 하래. 그거 아니야 내가 먼저 정국이랑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아, 잘못 맞춰. 맞춘다 그럼 내가 오늘 끝까지 깨고 간다. <웃음> 자어저말 어, 조심해야 돼요. <웃음> 이야, 이야기 했어요. <웃음> 어말 조심해야 돼요. 누구야? 뭐, 어볼 끝까지. <웃음> 아, 다 비슷하긴 해. 비라고다비슷긴해 동작이. 난난왜이동작난 솔직히 나도 난 모르겠거든. 아. 난난이거 이거. 아. 아. 아. 아. 난 응, 그렇지. 저거 안 만진 데가 좀있거것 같은데? 저 <웃음> <웃음> 그, 그렇지. 거기로 <웃음> 가야지. 그렇지. <웃음> 거기로 가야지 좀. <웃음> 이거 왜왔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뭔가, 오케이 정우 일라 정우 일라 가서 진영 맞이 나왔어? <웃음> 뭔가 통으로날 너무 의심하는 거 아니야? 날어 어렵다. 잠시만 이게 뭘까? 거봐 이거 아이 너무 어려워. 하나 둘셋 아이돌 오 아이돌 오 아이돌 오 맞힌다 그럼 내가 오늘 끝까지 깨고간다 아이돌 오 <웃음> 와대 어떻게 어 어떻게 어 어떻게 왔어? 진영 일오 진영 일로 오세요. 진영 일로 오. 까지 깨야 돼? 아니야. 오 와. 야, 이래서 사람 말을 주면. 와 진짜 진짜 고맙다. 어어나나나 이래서 나, 사람 말을 이게 뭔데? 아 이거 이거는 고백이야. 너가 아이돌 생각했지 난. 뭐 어쩌고 이거잖아. 나나 그거 생각 안 했어. 너네 하고 있어. 그냥 그냥 하고 있을게 야 일단 맞췄어. 이거랑, 이거랑 헷갈렸다. 근데 이거, 야, 내가 볼 때는 잘, 너, 잘, 잘 헷갈렸어. 너 진짜 이때려 진짜 맞춘보다야. 어떻게, 그럼 아니, 어떻게 한번더 도전? 아니, 형, 아니. 한번 가자. 아니, 아니, 자, 자, 자, 자, 자,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 야, 야, 얘들아 빨리 해 빨리니까 그 진영이 나 보디가 돼주고 오. 뭔가 동작이 정확한 사람들 오. 위주로 아쪼쪼 어. 앞에 와야제육그뒤어 그렇지 오옆빨리 해, 빨리 자 간다 깨야 돼 빨리 <웃음> <웃음> 야 진영 말 한번 잘못했다 얘들아 <웃음> 빨리 해. <웃음> 자 갑니다 야 이거 어렵네 하나 둘셋 도전 아, 요건 아, 맞추지 어디구나? 잠깐만, 잠깐만. 어, 근데, 근데 왜, 왜, 왜 다르지? 왜 동작이 다 다르지? 어, 어 얘는 왜그거지 뭐야, 얘는 왜 뭐야? 기본적으로 이, 이, 이, 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어. 다리, 다리 받아.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아니, 우리, 우리도 모르겠는데. 뭐야, 뭐야 이거? 너는 잘못한 것 같은데? 자자한것같은 어, 누가, 누가 제일 정확해? 나나리고 가고 빨리. 제일 정확한 사람, 제일 정확한 아, 내가 볼 때는 지민인 거. 것 같은데? 그래, 지민이. 지민아지민아한번 더, 한번 더. 자, 그렇지, 어, 그렇지. 아, 아니야 이건 좀... 야 자세가 아. 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아, 그래, 그래, 맞아. 맞아.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오케이, 슈가 왔어, 왔어. 자, 가다 하나, 둘, 셋, 둘, 셋, 불타오네. 어떻어 나왔어요 어나나 이거 딱, 어, 어, 딱 한쪽 방향으로 다 약간 뭔가 계속해다 한쪽 방향으로 이거야 기야이거 하나가 나와준다 이거야 오케스 얘들아 봐봐 야전구너뭐한 거야 이거 뭐야 이건데 아 이거 그 소+ 소전어 바이어+ 바이어 아, 아 근데 나 한놓고 소전에 맞게 게임을 이해를 못했구나 <웃음> <웃음> 지금 두판 나왔죠. 아니야 이거 하나 더 맞춘대 그러니까 두판 중에 한판만더 잠깐만, 이거 진짜 가능성 있는데 아, 야맞았 아, 진짜 어렵긴 하다 아, 두판 두두 중에 한 번만 맞춘대 자하나 둘, 셋. 근데... 도전. 도전. 도전. 두두두 와, 이건 진짜 어렵다. 두두 <웃음> 이거는... 아. 어, 야, 됐다. 됐어? 어디야, 어디야? 두두두에 밑에, 밑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밑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 두이두두 다 사람 뭐야? 아, 뭐야. 이준가그그그 어, 이준인가? 어, 어, 손을 손을 잠깐만. 손 디테일. 손을 이러고 있는데? 야, 내가 봤을 때 이거는 했다. 맞췄다. 응. 어, 맞아, 맞아, 맞아. 자, 이, 자. 왜 무신이다.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모르겠는데 근데 그럼. 지민이 누구야, 이거? 지민이야? 아, 지민. 담만하네. 잠깐, 민이 뭔동 뭐야, <웃음> 뭐, <웃음> 이거? 이거 얘, 얘 <웃음> 아닌 거 같고. 예, 예, 예. 먼저. 에이. 에. 에. 아, 아, 맞죠? 맞죠? 맞죠? 아, 에이+ 에이+ 에이 진짜 아 이런 거맞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자, 에이+ 에이+ 에이+ 에거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와이 진짜 에이+ 에이+ 에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이이이이 아니죠아니죠아니죠알겠왜아니지 <웃음> <웃음> 어. <웃음> 에이 뭐 내가, 내가, 내가 이런, 이런 게 있었지 않았나? <목소리> 그래, 이거 사랑이 사랑만으로 완벽한다 응, 담아 근데 아니, 아니죠 아니, 아니, 그거 같다아니죠 헷갈리긴 한다 왜? 오케이, 맞죠 이게 있어 가지고 나, 나 이거 있어 가지고 아, 지짜 여러분, 여러분 뒤에 또 이것도 있잖아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누가 맞춰요? 추가요? 추가에 맞추는 걸로 아, 준비됐어요? 아. 잠깐만. 아. 형. 아. 형 믿을게요. 오케이, 자 가시죠. 하나, 둘, 셋, 도전. 됐어? 됐어? 자, 자. 가시죠. 뭐지 이거? 뭐지 팔이 왜, 왜 이렇게 돼 있어? 너 어떻게 하냐 이렇게? 뭐야 팔? 아우씨. 다른 동작해 그냥. 씨. 어디야? 얘 누구야? 자 이거만. 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수 있어, 있어 자, 말하면 안 됩니다. 아닌 돼? 그거, 그거 아직 발, 발, 발표가 안 됐잖아. 누구야, 이거 누구야? 지민, 지민. 할수 있어, 잘할수 있어. 어, 잠깐만, 이거 발표가 된 거야? 됐죠. 아, 아, 아, 아. 에이! 에이! 에이. 아, 아아 자, 나, 나. 틀렸잖아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발매된 거잖아 지금 이 에이 에이 에이 이거소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이 에이 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이 에이 이이이 아, 그 방송 안 돼. <웃음> 또 간식이야? 이거 다 간식밖에 없나요? 봐봐, 간식밖에 없나요? 아, 또 간식인데? 아, 간식 안 돼. 야, 야, 이제 간식 끝났어. 아, 아니, 디저트 먹어. 디저트. 아이스크림 먹어. 아이스크림. 어, 그쵸. 삼십 원, 삼십. 타핑스 나 아이스크림. 타 그래. 자, 아이스크림부탁 드릴게요. 아이스크림. 아, 한번 더개 보자. 시. 야, 너희들 안 힘드냐? 힘들어. 노래방. 왕만 진영. 왕만 깨면 돼요. 진영 형님면 안까지 해야 돼. <웃음> 남자 윤기영 <형> 기다리고 있다. 그 <웃음> 141점. 아심착해심착해 제발 심착해 이걸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까? 이게 <웃음> 뭐? 아 오케이. 아, 침착의 레벨이 아니다, 1 5 0병을 응. 아... 아. 씨 갑자기 트위가 와, 너무 어려워 진영 오늘 다낄수 있어요? 노력해볼게. 뭐예요? <웃음> <웃음> <웃음> g e 다 t 다 a t g e 뭔데? h a t 다 h a 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 200... w h a 0 w 2 a 0 What? 속이 아 미쳤다 아, 속이 다슈아 아, 슈가 아, 시원해. 시원해. 시작 시작 시작 사랑은 언제나 눈물예오예오예 그럼 아, <웃음> 아 노래 장이지 야 91점 1점 와가자와 진짜 진짜. 와! 갑다 갑다 다아아깝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내기나리 때문에 사람들대는로오늘 여기 있다 마이크 아 힘들어. <목소리> 아 윤기오 백사십구점. 아, 팔아 팔아. 아, 진짜 다 아, 바아 팔아. 하나만 들어왔으면 되는데. 아, 팔아, 씨. 아, 이제 말렸어. 말렸어. 말렸어, 말렸어. 말렸어, 말렸어. 딱한두번 정도만 도전하면 돼. <웃음> 오케이 윤기오 다음 나 가볼게. 따라다 따다. 아, 씨. <웃음> 가자 이제 이제 가자. 유럽 레이스, 에이프레이난여미오고만열심서 써. 유도 아센 레이보. 버로나 버로. 하루드맨더돌파리들 사팔로 이스토폴내날 경속 먼저 할 시간이 됐어 hey look at the m 나를 쳐 야 노력한 기획생가 좋네. 오케이 다음 기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세 개째 맞추고 있고 두 개만 더 클리어하면 됩니다, 여러분. 들 나도 두 탄만 더 깨면 돼. 어 진짜로? 아, 두 시간 안에 끝내자. 십탁포십탁포이 빼는 거 빼는 거. 아 빼는 거. 와, 아 근데 그건 진짜 나나 나 그런 거좀 잘할 그, 수 있어. 정국이 잘해, 정국이 잘해. 자, 그런 거 잘할 수 있어. 우리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희가 테이블 십 탄포 위에 물병 다섯 개를 올려 물금이라. 네네. 저 물병들을 쓰러뜨리지않고 7명 모두 도전 하셔야 되고요. 그 중... 이거 진짜 잘 정해주세요. 세번 성공이다, 세번 성공. 1명에서 어. 성공하면... 아, 아, 내려면 돼. 네. 뭐하지? 나 무조건 실패인데. 대본 한번 볼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가셔야 돼요. 6명 중에서 3명이 성공해야죠. 하나번 보고. 오케이. 이렇게 확 빼야 돼. 자, 하나, 둘, 셋. 도전. 도전. 갑니다. 같은 높이로 빼야 될것 같은데. 아, 불안한데. 어 아니 이게 똑똑해? 위로 막 들면서 빼지면 안면될것 같아. 아 아래로 깔면서 해야 돼. 어, 이렇게. 착기. 아! 볼링이 어, 스트라이크. 정하겠습니다좀 심했다.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오케이. 자, 다음 누구인데? 다음 누구인데? 내가 이게. 할게, 내가 할게. 그렇게 진영. 진영. 자. 하, 나 둘, 셋. 도전. 도전. 도전. 도전. 자. 밑으로 빼야 돼. 어, 밑으로 빼야 돼. 봐봐. 형형고형 형, 형 고수 같은 신이한 번에 다들 눈치채지 못할 때 절대 <웃음> <때> 피... 야!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야안 되네. <웃음> 나한번 해볼게. 나도간만 보자. 형 혹시 이거 성공한 영상이 있다고요? 네. 그한번 봐도 돼요? 근데 이거 아니 세명도안될것 3명, 같은데. 두 명도 안될것 같은데. <웃음> 된다고? 제가 예시 해야... 영상 예시 영상을 보자. 그래, 야 이렇게 해야 돼 정구가. 내가, 내가 안 되러. 정구가 내가 안 되려. 일렬이야 일렬 일열, 일렬이야 일열. 일렬. 일열. 정국아, 1년이야. 정국아, 내가 한 대로 이렇게 다 성공했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오케이, 오케이. 이분들도 이렇게 하셨네. 자, 잠깐만, 그러면은 지금... 실패 영상도 많이 있거든명으로 와서 세명 <웃음> 실패 영상이... 한, 한 100번의 시도 끝에 한번 성공한 거 아니야? 하, 자, 하나. 아니, 지금 감독님은 자, 중요한 열, 게 성공하는 영상 그 하나가 중요했던 자, 거야, 지금. 13번 아, 13 만에 하나 성공한 오케이, 거야. 오케이, 오케이. 13 13번이요? 중... 7명 중에 네명은좀 오바다. 13명 중에 한명 성공인데. 2명 하셨어, 2명. 명 아 일단, 일단 번... 해봐. 일단 그러면 곱명다 돌고 세 명. 그러면 어,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럼 처음부터. 처음부터. 어. 오케이. 세야 얘들아 우리가 게임 야. 아야 세트 게임이야. 세트 게임. 게임 세팅, 세팅. 아까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가는 게 낫겠더라고. 나 이렇게. 어, 어, 어. 이렇게 한 번에 착. 착. 갑시다 하 가자. 정우 도전이야? 도전해야지. 하나 둘셋 도전. 도전. 아. 좋아. 야 그래도 너 하나 살렸다. 야 우리 다 쓰던데 하나 남았어. 어, 나나한 아, 번만 나 해볼게요. 오케이. <웃음> 야지민이 어차피 한 번밖에 못해. <웃음> 자 시작. 지민이 자. 도전. 진짜 빠른 게 답이야. 빠른 자 거. 하나 둘셋 도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전. 진짜 빨라야 돼. 지민이 도전이야? 할수 있어. 예. 도전. 할수 있어. 아. 아 이게 생각 방금은 되게 걸려 걸리면서 나왔어요. 시간 야 시간 이런 거 은근히 잘할 자. 수도 있어. 도전 해주세요. 자 하나 둘셋 도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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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이거 할수 있을까? 아!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대박! 야, 야, 이거 또! 근데 다섯 명, 나 그냥 <웃음> 아유, 예의가 많네, 이 친구들 그냥. 야, 이거 안 인정해주면 있고. 안 되냐, 이거는? 아, 나안될거 같아. 야, 이거 뭐 너무 끝이. 안, 안, 안 되면 되게. 하네. 그러니까 너무 끝이라서 약간 이게. <목소리> 아니 얘들아 끝이랑도 아, 상관 없어. <웃음> 다 제자리에 서는 애들이야 얘들아 아, 그거 멀리서 하게? 어어 어, 지금 지금 좋았다. 지금 좋았다. 지금 각 좋아. 좋다 왔다. 여기서 한 자, 번에 그냥. 하나, 둘. 야 내가 도전 도전 왜 찾아야 되지? 그래야 보다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셋. 도전. 어. 아! 어. 야 뒤에 봐봐. 와 야. 와우 야. 아! 야 뒤에 봐봐. 아야 뭐야 원서냐 방금? 어허허허허허허허 형, <웃음> 제가, 제가 볼 때는 어. 오히려 막 가까이서 이렇게 타는 것보다는 멀리. 아니, 내가, 내가 볼때 이거 물좀 마셔야 돼. 멀리서 야 되는 아니야. 것 같은데. 야, 아니야. 야 해봐. 야 해봐, 형이 해줄게. 지금 망한 것 같은데 야, 이건. 한명더 성공. 못 근데 하였다. 아까 제후비 좀 괜찮았지 않아? 이게 도전. 처음... 야, 이... 자 도전. 하나, 하나 둘, 셋, 도전. 도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아야 돼. 아, 어 근데 뭐가 일리 있어? 그 아, 어, 이렇게 어, 잡아야 형. 힘이 더 들어가지. 나 여기 딱, 딱 펴주고. 그래.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누냐아 얘들이 아니야, 나, 진짜 우리 옛날 생각나게 한다니까. 남가 우리 방탄 <웃음> 하자 어떤 세팅 원해? 어떤 세팅? 아, 일단, 아,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근데 의외로 남준은. 야, 근데 진영 인사 제일 잘했어. 의외로 남준 형이 캐리해줄 수 있어. 자, 하나, 도전. 둘, 도전. 셋. 도전! 우와! 와. 아. 아, 근데 느낌은 알겠다. 이거, 이걸, 이걸, 이렇게, 이걸, 2, 한 우리, 이렇게 하면. 이거를 이 공격 중에 한명이라 성공하면. 실패! 그냥 안 할래요! 아니, 아니, 아니 한 번씩만 더돌자한 번씩만 더. 알겠어요, 나. 끝! 가만! 아니! 자 빠르게 갑시다 일곱 명으로 두 명, 일곱 명두 명. 오케이. 네. 그리고 그리고 안 되면 깔끔하게 그냥 이사하자 나오면... 같이. 나, 나, 오케이. 나. 나. 안녕하세요. 끝났하세요끝나어요 남은 번 성공하면 되는 거야. 딱 마지막 그래. 사람 딱 넘어지는 아니, 거 보고 에서두명 성공 시키면 돼. <웃음> 오케이. 하나, 둘, 셋. 도전. 야 슈가 믿음이 가. 성공한다. 간다. 가자. 가자. 아니야, 야이 아니, 성공한 다음 한데. 아 지금 못 하겠지? 아. 빨리 아. 아. 네. 스피하게 내가 볼게자스피하게아 일부러 저주 걸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아, 성공하는데. 제발제발아 야, 아, 야, <웃음> 안된다 야나 해볼게 자, 도전. 야전도나 도전. 나 이제 알것 같아 이제 안되네 어와 아, 아, 와! 와! 와! 와! 와! 와, 진짜 깜짝 아랐다 자야지 자야지 자와 통탄, 야지 통탄 지자야했다야 잘했다 지자야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방법을 좀 가르쳐주면 안 돼, 너가 방금 그걸 전수 자야 오케이. 아니, 내가 기간이... 내가 방법 가 줄게. 내가 내가 절대로 중간에 잡으면 안 되고 최대한 넓게 잡아야 돼. 오케이, 알았어. 니까 그러니까 넓게 잡아야 돼. 나도 아까 넓게 잡았어. 자, 그렇네. 이렇게 빼야 되네. 어, 어 이것도 어. 괜찮아. 이것도 괜찮은 어, 방법. 뭐냐? 여러 잡으요 근데 그니까 3mm는 담으면 아니, 아니 이거 안될것 같아. 왜냐면 하 이게 이게 이 나오는 기간 시간이 길잖아. 그거 그치. 아닌 거 같은데. 맞아. 다 도전. 네, 하나, 중간에 둘, 모이면 자, 안, 도전. 안 돼. 도전. 모이면 안 돼. 모이면 안 돼.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요 빠르죠. 너 최대 너올게. 야씨. 너너게 빠르게. 최대 너올게. 하나, 하나, 하나. 아. 아 오야. 근데 아, 근데 끝에 한번 더. 아 아까워. 끝에가. 지금 몇명 남았지? 두명 남은 거야. 나랑. 안한사나세명세 아, 세 명이네. 세 명이네. 빨리 가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오케이. 완전 빠르게. 아, 탁 이렇게. 아, 아. 아. 아 이게 이게 맞긴 한데. 도전. 도전. 아. 아자 나, 지민이만 남았다 이제. 아, 부담돼. 아니, 봐봐. 기댈 데가 없는 애들이 저 넘어지잖아, 어? 아, 얼마나... 어? 아니면, 아니 기댈 데가 있게끔 만들면 는 어,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나쁘지 쉽고. 않다, 나쁘지 않지. 아까 그 보자기... 그 여기서, 각, 그 각, 아, 얘 찍어줬어, 요 찍어줬어. 야, 얘네 두개 넘어지는 애가 얘네였네. 아, 찌그러져. 아, 죄송합 아, 하자 보수를 안 했잖아요. 아, 아 이게 뭐야? 예 아, 바꿔줘, 이건. 동그레미로 다섯 개 준비해 이게 안 찌그러졌으면 깼어, 우리 이겼어. 자, 이거 끝나면 다 같이 바로 인사하고. 아, 근데 이것도 나쁘지. 시간 않을까? 바로 표시됩니다. 면 지민아, 도전 외치자. 지민이 형, 가자. 할수 있어. 네. 요 여기 잡아야 돼, 여기. 자, 자, 뭐... 도전. 하, 나 네? 둘, 셋. 레전드, 도전. 레전드 찍기 발에. 레전드. 진짜 이거 이거 하면 레전드지. 도전. 지, 지민이 형, 가자. 도전. 할수 있어. 물 바꾸자마자 성공. 배치가 맞네. 야, 나 한번 이게... 해볼게. 나 한번 해볼게. 내가 볼수 있어. 와, 음. 아, 레전이 아, 네. 이베, 배치가 답이다. 야. 와, 드라마다, 드라마. 이 배치가 답이다. 와, 드라마야, 진짜. 자, 가 책은. 자, 탐구할 사나 <웃음> 한번 해보자. 야, 그냥 뽑겠습니다. 여러분의 여러분들의 책은 저희가 책임지입니다, 여러분. 내 저녁 약속 잡아놓으라고 하셨, 해놨으니까. 와, 여러분. 이게 근데 이게 뭐예요? 아, 네, 아, 아 여러분. 이거, 7점! 아. 다음 미션 실패 시한번더 라는. 오케이, 어, 좋아요. 나이스. 오, 최강, 아, 좋아. 나이스. 2권 오! 형, 형, 이거 토너먼트 하자. 그래. 그래? 2대2. 우리 둘이 붙자. 5점 먼저 내기. 아, 10점. 11, 11점. 11점, 11점. 야, 11점, 11점. 야, 11점, 11점. 오! 아, <웃음> 진짜. 3대요, 3대요. 3대요. 아, 이거 민망하네, 이거. 아, 이거 방금 편집해야 된다, 이거 진짜. 아아 <목소리> 아싸! 아싸! 아싸! 아싸! 아싸! 아싸! 아아 야, 이거 될까요? 이거? 아, 안 되네. 아. 아. 아. 아. 아이씨 오마이 타 오마이 타 아이씨 오마이 오마이 오마 차지 마멋아 오케이 알았어 아 이거 이거 하려고 오케이 하려고 오케이. 오케이 팔 때요 아, 이거 말멋어팔요구대요아 어, 뭐 어, 좋네 아우 십요아 아, 아,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채 맞았어 채 맞았어 형형채 맞았어 졌어요 아 이겼나 오케이 내채 맞았어 아 야, 생각 재밌다. 생각 어, 재밌어. 아이. 오, 엣지. 어, 오, 엣지. 오, 엣지. 아아 어, 오, 잘했다. 아, 이백삼. 아이. 아, 아! 어? 203. 오, 오 씨. 너 그거 대단하데 아, 누가? 뭐야? 할때 5야? 대단해 아... 자, 몇대 5십니까? 몇대5오9대 5. 9대 5. 너가 5야? 네, 제가 5. 야, 3, 4, 한번 해. 볼때 하기 싫으니까. 어? 자, 10대 5, 10대 5예요. 아, 11대 5. 자, 제가 바로 뽑겠습니다. 한 아, 물병 주고받기 뭐야 이거 아아 민트 초코 물병 주고받기입니다 여러분들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아 민트 초코 자자자 자, 이렇게 이게뭐 자,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저거? 아니, 아니, 아, 내가 내가 형이랑 나랑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어? 저, 그러면 내가 나, 나나 어. 나 진영 그가 동시에 주고받아야 돼요 어 아니지 어. 아 맞네 어 어떻게 동시에 주고 받아요? 예 이런 이런 식으로 형형 형 주고 나 아, 주고 가운데 충분하지? 약간 이렇게 자자 준비해봐 땅땅 이렇게 아아 아, 충분하지 봐봐 이렇게 이렇게 안 아, 하게끔 하는 게 물병을 하나씩만 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순서 이렇게 하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그러니까 동시에 라카 동시에 동시에 우리 가볼게 들어가 봐요 아니 아니 약간 느낌이 <웃음> 연습해보자 자자 자, 우리 먼저 워킹 라카 토키한 거자 우리 먼저 해 이렇게 이렇게 워킹 들어와 어반십셋네 워킹 라카 토키 워킹 라카 토키 아니야아니야 아니야. 진짜 돼. 어, 어, 괜찮아. 롬, 괜찮아 갔다. 1 2 3. 1 2 3. 잘한다. 자, 어, 이제, 어. 자, 원2 3다 자, 보세요. 1 2 3. 어. 우리 차시 템. 네. 1 2 3. 아, 아니. 밖에. 1 2 3 뭘이라고. 우리 원 원. 우리 원! 우리 투 라고! 투투아말은원 하면서 자, 원, 투투 오케이. 아, 아 아니, 그럼, 그 말치 리듬인데? 원, 투, 쓰리 원, 투, 차차차 자, 자, 가, 자, 원, 투, 쓰리가 되네 자, 하나, 둘, 셋, 잡을게요 할게요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아니, 이거 아 알잖아, 하 아니, 쓰리 알아, 아니 원, 투, 쓰리 이렇게 되는데 형은 지 쓰리는 무하고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형 이래요. 내, 야, 아니, 내가, 주네, 이 형. 내가 옆에서 보고 있었거든? <웃음> <웃음> 야, 음악한 사람은 다르네. 아. 천천히, 천천히. 어. 우리 마이치처럼. 쿵짝짝쭉짝짝쭉짝쭉쭉쭉쭉원투 쓰리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자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자쭉쭉자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웃음> 누구랑 붙치는 거야, 우리, 이거? 우 야, 이 내가, 내 내가, 내가, 내가 어 <웃음> <웃음> One, two, three. One, two, three. One, two, three. One, two, three. One, two, t h <웃음> <야>, 뭐 <참, 웃음> One, t w <목소리> <목소리> <스토리> <목소리> 원, <목소리> 투 쓰리 원투 쓰리 이야뭐 아니+ 아니+ 아니 안틀리기만도 되는 거 아니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너네 뭐니뭐빨라야 응. 응. 응. 네, 너무 템포가 빨라 야천야뭐천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히야 뭐야 뭐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 이거 진짜, 진짜 중요해 야, 초반에 빨라지면 안 되니까 그냥 다들 속옷에 우린 어. 저게 맞추는 거야, 저게 okay, 5, 6, 7, 8 4, 1, 2, 3, 1, 2, 3 1, 2, 3, 1, 2, 3, 아, 이렇게 하면 부딪혀 1, 2, 3, 1, 2, 3, 1, 2, 3, 1, 2, 3이 시리야, 이 <웃음> <아니>, 시리야, 이 <웃음> <웃음> 시리야 <웃음> 아! 게마자 파세1 2 3 1 2 3 1 2 3 좃유 야 이게 이게 이게 기계 돌아가는 시서 기계 돌아. 가와야 톱니바퀴처럼 말이 말이야 톱니바퀴. 아 뭐야? 아종이방해 봐. 예, 예, 예. 집중. 뭐 어떻게? 오늘 아니야 이거. 아 빨리해봐 빨리. 빨리해야 빨리 돼. f 이 v 이 s 1, 2, 3, 1, 2, 3, 아 이렇게. 이근이렇 하면 이 이거 한번지 이렇게 하면 1분 일본, 일본 못해. 아니, 물병이 넘어자자됐고 음. 가자 음. 가자. 하나, 둘, 셋도전 도전. 야, 말하지 마 남준이 빼고 말하지 난, 마 근데 난, 난한 시대로 해도 괜찮아 남준이 빼고 말하지 마 얘들아, 멘트 치면 믿음이 깨진다 형, 나 한마디만 할게요 진짜, 진짜 사랑해 <웃음> 아니야, 그냥 여기만 박수 줘요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여러분, 여러분. 방사만다, 방사만다. 아, 오케이. 야, 들아 말하지 마. 진짜 할안 돼. DB 아, 수 진짜 중요하다. 할수 있잖아. 있잖아. 장난치지 말자. 방사, 방사. 엄마, 아빠 기다린다고. 1, 2, 3 1, 2, 3, 오케이. 이거 너무 크면은 부수 있어요. 다. f o 가생이 아, 가생이란다 Five, s i 소리. 로 애들아, 애들아, 멘트 치면 깨진다 리듬이. 오케이. 집중, 집중, 뭐 이런 거 하지 마. 자, 오케이. 자, 딱 집중해서. 자, 물방 넘어뜨리지 마. 신중해야 돼. 자, 1, 2, 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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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 아, 딱 1, 2, 3, 딱 기회맥 켰다 진짜. 어. 성공. 성공, 성공. 아, 아. 와, 근데 우리 역대급으로 빨리 끝냈다. 아, 끝난 거야? 예멘 아, 그, 아, 그, 지금, 지금 몇 시죠? 여러분들이... 와 여러분들이... 세 시간 당겼다. 형, 형, 저거 좋았다왕 깼어요? 네. 아니, 진이 은 어, 깨우고 어. 안 거고. 네, 깨우고 아, 진짜로? 네. 아, 이 형이 한번 뱉은 말은 지켜야지. 방, 아, 이런 중청군 몰라요, 형님? 방탄은 한번 뱉은 지킨다. <웃음> 자, 옆에 있어 줄게요. 자, 자, 자 여러분. 네. 지시, 엔딩 뱉은 그래도 지시. 하시고. 지시. 지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 아, <웃음> 아, 진짜 뱉트 거. 아, 어때? 여러분들 오늘 너무 즐거운 촬영이었는데요. 네,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웃음> 진영 빼고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진영. 아, 우리 뭐뭐 있어. 성공했지, 지금? 그러면 지금 이거랑 시탁보랑 그... 뭐... 재밌습니다. 뭐... 뭐 그런 게 있어, 또. <웃음> <웃음> 야, 튼 최고의 단합력이었던 것 같아. 공 농구 밖에 아, 기억 안 나. 아, 아, 근데 우리 단합력이 되게 많이 좋아졌다고 난 아, 느껴. 간만에 달방했던 촬영이 제일 재밌었거든요.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어. 아, 7년, 7년 동안에 요 어, 그 우리, 우리의 단합력. 어? 많이 좋아졌다고 많이 느낍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딱 보이네요. 저희는 팀입니다, 여러분. 아, <목소> 아무튼 뭐, 저희 아무도 안 해요. <웃음> 아무튼 뭐, 달려라 방탄은 앞으로도 <목소> 계속됩니다 달려라! 고르캅! 오다야다윤다 달려라, 윤수야, 다